집무실 열쇠 없어졌던데 너가 훔쳐갔어? 집무실 열쇠를 왜 나한테 찾아? 그 손에 든건 뭔데? 손에 든 거? 책이랑 돈이지 왜, 뭔지 궁금해? 읽어줄까? 어디 갔다 왔어? 나? 화장실 집무실 열쇠 없어졌는데 너 맞지? 제대로 말해봐 나 아니야 집무실 열쇠 없어진 걸왜 나한테 찾아? 그렇게까지 해서 찾으려는 게 뭐야? 그렇게까지 나를 의심해서 숨기려는 게 뭐야? 너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글쎄... 그건 너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나는 너가 일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소란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이게 왜 소란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뭔데? 음? 이게 왜 소란이야? 다 같이 한번 나갔다 와보자는 게 그게 왜 소란이야? 위험해질 수도,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면 나갔다 올 거니?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음, 근데 이건 너가 믿고 말고의 문제긴 한데... 그치만 아마 이걸 보여주면 너가 더잘 알지 않을까 싶기는 해. 왜냐면 나는 산타 필체를 모르지만 넌 쌀차 필체를 알거 아니야. 그치? 그치? 넌 산타가 써놓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런 서류들을 그치? 보여줘봐. 거기에 인간 세상이 위험하다고 장이랑 소금이한테 이야기한 게 구라라고 써있어. 너희들 쏙 빼놓고 바닷가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와서 오기 싫다 막 이렇게 일기 써놓은 것도 다 보고 왔다고 그거 다 봤으면 팽이한테도 보여줄 게 있으니까 팽이한테 가자 크리스마스에 산타님이랑 루돌프 배달부들이 일을 안 하고 놀러 갔다는 거야? 이 말대로라면? 그래. 응 너희들만 여기서 존나 열심히 일하고 걔네는 나갔다 놀러 온 거지 응. 그리고 요정들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어 봐봐 자 이거는 너가 그냥 순록이 아니라 별무리 요정이라는 게 너의 정체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너를 로돌프 대신 뽑아줄 수 없었던 거야 여기서 일했던 놈의 이력서인데 그거 보면 너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 새끼인데 그냥 채용이 돼서 걔랑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 나는 솔직히 지금 머리가 하얘져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 너무 혼란스럽다. 내가 배달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사기 산타가 되고 싶을, 싶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애들은 다 비웃었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내 목표를 꺾는 거 너도 봤잖아 여태 그래. 지내면서 근데 산타님은 유일하게 내가 할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내 능력 인정해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꿈을 더 크게 가져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평생 지내는 동안 내 꿈을 응원해주신 분이 뒤에서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걸너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 믿지 않으면 사실 근데 별 수가 있을까? 이미 그 산타는 죽은 후고 사실 다른 애들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게 그냥 망상이라고 생각한 거지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면 다른 애들이 훨씬 더 너를 진심으로 응원했을 걸? 너는 내가 그러면 배달부가 되던 산타가 되던 더 높은 자리에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 가능해? 산타가 뭐별건줄 알아? 산타보다 훨씬 더돈 많이 버는 지구 밖에 세고 쎘어 너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거 노력하는 애들은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산타를 부려먹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밖에 나가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럼! 야 밖에 나가면 대충 사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너처럼 열심히 사는 애는 산타가 뭐야 산타 엉덩이 그냥 조나 주차 삘수 있는 그런 어? 권력자가 될수 있다고 약간 사기꾼 같은데 나? 아닌가? 내가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조금 쉬어야겠거든? 근데 어쨌든 우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 말해주기 어려웠을 텐데 전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뭘 나는 우선 집에 가볼게 그래 이따가 이따가 너희 집에 갈게 음. 서울로기 존앤 빠르네요 그죠? 어 냥아 어 소금아 야야야 뿌이 뿌이, 뿌이. 왜? 왜 여기서 나와? 어? 나응 너네한테 보여줄게 있어 뭔데? 이게 뭐야? 산타가 너희한테 인간 세상이 엄청 위험하다고 막 그랬었잖아 어? 얘기도 안 해주고 응 그거에 대해 산타가 자기 일기에다 써놓은 내용이야 하와이? 어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니라는 애들이 많이 가는 곳이지 이 네? 어. 쉬러 놀러 가는 곳이야. 어... 그럼 산타님은 크리스마스에 인간 세상에 가신 거야? 그럼! 가서, 가서 누구들... 일안 하고 놀, 놀고 온 거야? 여행을? 그치. 어... 왜 배달을 안 하시지 그럼? 글쎄. 배달은 뭐 다른 놈들이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라쟁이야. 근데 빼옹이는? 응 빼옹이가 빼옹이? 오자고 해서 온거 아니야? 빼옹이한테 애들이랑 여기서 보자 그랬는데 아 맞다 이거 응? 지금 장이랑 빼옹이는 바깥세상으로 나갈 길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어? 잠깐만 뭘 준건지 모르겠어 혹시 그 우장이 집에 가방 있었잖아 원래 가방? 응그 응, 가방 찾을 수 있을까? 글쎄 한번 가볼래? 근데 갑자기 우장이네는 왜? 응? 아니 나.. 힘이 너무 많아서 가방이 아, 그래? 좀있서음 싶거든 그래 가자 그래서 배옹이는어디있어아 맞다 배옹이랑그장이랑 그래서 찾은 거 같다고? 응 나가는 길을 둘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아 그래? 응 코랭이나 펭이는 걔네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음.. 일단 거시이 그.. 여기 우리 가는 길에 팽이한테 잠깐 들렀다 가자 아 그래 그래.. 아까 내가 팽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응 음. 팽이는 도저히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더라고 음.. 근데 아마 설로기는 같이 갈 거야 설로기가? 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너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게 있어. 알면 다 줘. 뱅아 뭐야 너? 깜짝이야. 너 원래 목소리 그렇게 컸니? 너... 무슨 일이야? 너 거시기 있잖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어떤 건데? 나도 들어도 되는 거니? 응. 이거... 근데 이걸... 내가 읽어줄까? 아니면 네가 읽을래? 너가 읽어봐. 이거 보면은 또 어? 아 내가 썼다고 구라치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런 거 아니겠지? 어? 오늘 접수부에서 특이한 편지가 접수되었다. 별무리 마을에 사는 팽인지 하는 요정의 편지였는데 자기도 산타님처럼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나를 존경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요정들이 계속 말에 토를 다는데 이놈들의 업무 태도를 트집 잡아서 별의 정수를 감봉시켜야겠다. 요정 따위가 뭐가 불편하다는 이 요정이 요정다워야지. 이번 주부터 별의 정수를 줄이면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아무 말 못한 요정이 될 거다. 새 요정이야. 구하면 그만이지. 그러게 불평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듣고 살면 얼마나 좋아? 요정답게 고분고분하고 조신하게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요정 대체품이 많은데.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팽이라는 요정놈을 찾아가 봐야겠다. 아마 잘 구슬리면 말잘 듣고 일 잘하는 참한 요정이 될지도 모르지. 자. 이게 어디에 있선... 어디 있었는데? 산타 집. 너는 왜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게 중요해 지금? <웃음> 내가 편지를 써서 그 요정이 죽었다고. 아니지 아니지. 너가 편지를 써서 죽은 게 아니라 산타는 원래 걔네를 죽일 생각이었는데 그 요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너를 이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써서 그 빈자리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 아니지 원래 그 요정들이 어? 말을 안 들어서 귀찮은 존재라고 했다며 근데 마침 너라는 좋은 핑계가 생긴 거지 내가 아는 산타님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쓴거 음. 아니야? 또또또그 필체 봐봐 내 필체랑 다르잖아 네가 오고 나서부터 우리 마을이 이상해졌어 난 도저히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음... 그렇구나 응. 음. 자 그리고 이것도 봐봐 장이랑 소곰이한테 인간세상 위험하다고 한 것도 다 구라라고 써있어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이 책에 써있지 않는걸? 무슨 자세한 이야기? 바깥세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거 하와이 갔다 왔다는 이야기 써있잖아 놀러 갔다 왔다고 너 이해하는 동안에 하와이가 한동안에. 무서운 곳이면 어떡해 근데 어떻게 놀러를 가 무서운 곳인데 산너산 놀러간다는 어디든 거랑 갈수 있으니까. 놀러간다는 거랑 무서운 곳이라는 거는 아이덴티티가 안 맞잖아 너는 놀러를 무서운 곳으로 가니? 알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자꾸 거기다 근거를 갖다 붙이지 말고 조금 더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때? 돌아가 냥아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설록이도 이미 나간다고 했어 난 지금의 일상이 좋아 뭐가 이상한 건지 난 전혀 모르겠어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박한 대우를 받은 거잖아? 다들 욕심에 차 있는 거 아닐까? 애들 하는 말 들어보면 쌈둥이네 자리를 넘보고 침범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 아니야 아니야 너만의 길이 있고 난 나만의 길이 있는 거야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려는 너희들이 나는 바보 같아 그럼 다른 애들이 일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야? 우장이는 공장에 있을 때 어땠는데? 우장이가 공장에서 사고를 냈잖아 그 사고가 내지 않았다면 계속 공장에서 일했을걸? 그 사고가 우장이가 낸게 아니라면? 무슨 소리야 그게? 호랭이가... 도박이랑 술 중독이 된게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면 어떡할래? 의도하지 않았다고? 그래. 아니 도박이랑 술을 산타님이 억지로 먹인 게 아닌데 그게 왜 의도하지 않은 게 돼? 억지로 먹인 건 아니지만 억지로 하게끔 거시기를 한 거지. 그리고 소금이랑 뭔지? 소금이랑 장이 이용해서 이간질했다는 내용도 써 있고. 그리고 어? 산타님이 뭐를 이간질해? 글쎄 코랭이가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서 코랭이를 다치게 하려고 산타가 기계를 손봤다는 이야기도 있어 기계를 손보고 근데 거기에 우장이가 빨려들어가서 우장이가 우장이가 주점에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점에 도박이랑 맥주 넣어놓고 코랭이나 줘야겠다 어? 우장이가 너 때문에 다쳤으니까 너 이거 다네 탓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술이나 마시고 그 마음을 달래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들러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 너한테만 잘해주면 끝인 거야? 너가 다음에 코랭이나 우장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 그리고 이미 너한테 잘해줬던 산타는 죽었는데 다음 산타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내 다리에 봉제선 보이지? 그래 너도 인형이 됐다가 돌아온 거 아니야? 그렇게, 그래. 그렇게 너를 위한다면 네가 인형이 되도록 두었을 리가 없지 애초에 하지만 그때 산타님이 달려와서 바로 날 구해주셨어 난내 목숨이 저당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아 애초에 너희들 네가 인형이 되지 않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였잖아 정수를 너한테 그렇게 아낀다면 정수를 조절하지 말고 펑펑 주면 될 일인 거 아니야 생명하고 그 관련된 건데 그때는 내가 실수로 정수를 까먹은 것 뿐이었어 음. 너희들 말 맞다나 나가서 정수 없이 살수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선택한 곳이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서 나가면 정수 없어도 살수 있어 그냥도 살수 있어 그래 그걸 알면서 난 제발로 이곳에 온 거야 네? 산타님과 요정들을 만나서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냥아 너도 새로 오실 산타님을 기다려보는 게 어때? 너가 좋아했던 그 산타는 새로 올 산타랑 같은 인물이 아니고 여기 와서 만난 요정들이 행복하다며 근데 걔네가 다 떠나고 네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마을에 남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난 여기가 좋아 왜 좋은 데 그리고 건데? 지금 하는 일이 좋고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쉬워? 너의 목숨을 저당 잡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쉬운 길인 거야? 내가 책임져주고 있잖아. 내 목숨을 저당 잡혔다니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난 죽지 않아. 응? 음? 아니지. 열심히 일해도 넌 죽을 수도 있어. 우장이 아까 내가 그거 준거안 읽었어? 읽어봐. 우장이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게 된게 산타가 기계를 고장 내서 그런 거라고. 우장이는 열심히 일하고 코랭이도 똑똑한 의정이었는데 남의 어? 그런 수작질로 인해서 걔네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그 다음이 너가 될 수도 있어 고장난 기계에 우장이가 말려 들어간 게 어떻게 산타님 탓이야? 산타가 기계를 고장 냈으니까 아니 거기는 우장이랑 코랭이 밖에 없었는데? 그래 근데 우장이랑 코랭이 밖에 없으니까 둘중 하나가 다칠 거라는 걸 알고 산타가 기계를 조작한 거라고 네 말을 믿을 수 없어 음, 나가 그 일기나 빨리 읽어보도록 해 지금 읽지도 않고 지금 믿을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잖아 네 얘기를 믿을 수 없으니까 아니 그게 산타의 그 필체로 써있는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이것도 나가. 마저 봐너 같은 얘기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응 안돼 그거 읽기 전까지 안 나가 응. 나가 응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갈게 아무래도 팽이한테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리 깨버려 양아 이거 응. 어, 아. 언니가 남긴 거거든? 어? 뭐야? 비밀 통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마 새벽부터 열심히 뚫어놨대 귀가음이 울리면? 다 팽이를 좀 찾아보자 설로가설로가 솔로기 우갓노? 설로가 어? 어 어, 너 오늘 시간 좀 있니? 어, 지금 머리 복잡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고 있었지. 음, 어 그러면 우리 산책이나 같이 가자. 산책? 혹시 팽이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야? 팽이? 응. 팽이는 빼옹이 가친한데 나는 팽이는 아마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거든? 어? 왜? 너희 둘이 접수부에서 제가 같이 일했었잖아 그치 나는 팽이가 일을 잘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내가 성격이 조금 모나잖아 그래서 아마 나를 별로 친하게 생각 안할 거야 엥?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 음... 흠... 근데 팽이가 음. 응. 응. 산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여기 마을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혹시 아니? 글쎄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음, 자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어 아니 괜찮. 어 왜? 어 쉬익 음 일단 난 팽이를 좀 찾으러 갈까 하는데 거식이 뭐냐 그 산책 좀 갈래? 애들 모여가지고 지금 음, 어. 좀 쉬고 있거든 너도 같이 가서 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알겠어 가자 가자 아마? 일단 장인의 집에 애들 모여 있다고 했거든. 장인네? 응. 가만히 있어보자. 장인네가 어디였지? 일로. 장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를 뚫어놨다고 해. 그래서 같이 나갈까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지금? 음 조금 있다가 완전 지금은 아니고 오늘 밤에 나가겠대 어, 난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는데 음 뭐..때문에 뭐 고민하는 거야? 그냥 되게 큰 변화잖아 그거를 너말 듣고서 한 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바로 이 마을을 떠날지 안 떠날지 결정할 수 있겠어 음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그치만 여기 있어봤자 넌 네가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할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환경이 널 옥죄거든. 너가 사실 날아갈 수 있는데 응. 여기가 세 장이라 날 수가 없거든.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마을 설계도야 여기가 장이가 저번에 말했던 유, 천장이 유리로 되어있다고 했잖아 그게 진짜야 이게 우리 마을 설계도라고? 응 너네가 우리... 못 나가도록 어. 가둔 거야 우리가 여기에 갇혀진 상태로 키워진 거라고? 응 그럼 너 말대로라면 지금 산타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도구처럼 활용하고 착취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이용해왔다는 거야? 응. 음, 자 그걸 읽어봐. 너희들 진짜 고향은 춘드라에 있는 전나무 숲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너희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요정들도데려오려고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장이랑 너가 같이 마을을 나간다면 너 말대로 그 책에 적혀있는 툰드라 숲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거기로도 갈수 있고 네가 원하면 다른 곳으로도 갈수 있겠지? 위험하지는 않고? 응위험하지 않아 이거 아까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보면은 그게 위험하지가 않은데 위험하다고 뻥을 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위,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뻥을 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우선은 알겠어. 그러면 너네가 하는 하려고 하는 걸 우선 뒤에서는 지켜볼게. 그래 그래. 그게 어 장이가 귀가음 울리면은 다 같이 모여서 가자고 하니까 귀가음이 울리면 응. 그럼 여기서 응. 다시 만나자. 난 팽이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 알겠어. 그럼 귀가음 울리면 장인의 집으로 올게. 그래 그래. 이따 봐. 응. 알겠어. 응. 나 잠깐 빨리 가볼게 나도. 응, 먼저 가펭이가어딨을까요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산타와 관련된 곳에 있을 것 같은데 흠 빼옹이한테 물어보러 갈까? 지름길 이용 산타네 집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진 않고 그 나무속에 있는 산타 집에 있으려나? 대체 뭐라고 꼬셨길래 대체 응? 뭐라고 꼬셨길래요? 고작 물고기 인형 하나 준걸로 이렇게 구슬렸대? 응? 하긴 산타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걸 구슬리는 건 쉬웠겠죠? 어? 여긴 어디? 왕 <웃음> 어? 여긴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아 여기구나! 어, 가는 길에 코레이에 들리자 벌컥 코랭아 여기서 뭐해?